오늘은 디모데전서의 인물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후메네우, 알렉산더 천부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 아그네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위해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빌레몬서 다음에 쓰여졌던 것으로 이게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서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5차 전도 여행 때, 5차 전도 여행 때그 마게도니아에서 쓰여진 것으로 볼수 있고요. 그때 나왔던 것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목회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 서신이 이전에 목회 서신이라고 볼수 보는 경향은 많습니다.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쓴그쓴 그쓴 연도는 62년 AD 62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차 전도행 때 쓰여졌고 디모데 전서 기도서. 그래서 57세 습도 59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는 그게 주축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의 구성을 보면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가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배에 대한 교리 2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러니까 2장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장과 4장은 교회 지도자와 거짓 교수에 대한 경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5장과 6장은 훈계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또 20절, 20절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 경계, 그다음에 바울에 대한 간증, 선한 싸움을 사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어, 영지주의자들. 그다음 바른 그것의 바른 교훈이 뭐냐? 복음을 통한 구원이 가장 바른 교훈이다. 그다음에 2장, 이장, 2장은 어떻게 됐냐면 예배와 예배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여성이 지켜야 될 덕목.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옷이 화려한 것보다도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희생. 세 번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장에서는삼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 의 직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 그 집사들의 자격이 어떤 거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서신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도,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 집이고 복음이 진리를 지키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구세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거짓 교수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욕주의를 표방한 것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몸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각 성도들의 그러니까 노인 은 어떻게 되고 과부들은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되고 장로들은 어떻게 되고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전을 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6장에서 보면 목회자의 자질과 임무, 디모델을 향한 권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리한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그, 그 디모데가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너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물로서는 디모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건 일장의 하나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목회사에 관한 원리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조심해라, 어떤 사망을 가지고 있느냐, 교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마게도에서 기록된 곳에 로 있고요. 그 다음에 62년에서 64년, AD 63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을 중심, 중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1장에 보면, 1장 어, 2절, 1장 1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 참된 아들 디모드에게 자기의 참된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드에게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인 사이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관습이 많이 널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긍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서두를 끊고 있습니다. 3, 저 3절에 보면 너를 권하여 에베스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에베스 교회에 내가 너 목해제를 갖다 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인물들 신화와 조,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물리치라고 너한테 보낸 것이다. 근데 도리어 별로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보다는 그렇게 만약 그걸 다툼다 보면 이런 게 이겨는 사람들은 도리어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하니 어, 그 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 생각,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 물질은 모두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그런 말로써, 어떻게 요 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다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율법이나,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옳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력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향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에베소서에서 머물게 한 디모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디모델은 어디서 만났나 보겠습니다. 자, 디모델은 지금 이게 어, 2차 전달영양입니다 2차 전달영때 뭐냐면, 그 자, 보면 16장 1절을 보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델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트라의 도달하니 디모델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가 있으면 벌써 뭐냐면, 디모델는제자는 벌써 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는 매우 30 k 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불과하고 루스드라에서뭐 디모데는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떠나고자 할새 유대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다 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왜 여기다가 이기했냐면왜할 일을 시켰냐면 우리는 그 보통 목의 혈통으로 해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여자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이방인이었다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할례를 행한 경우가 세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왜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뭐예요?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그, 그 디모데는 언제 만나? 잘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장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접하니까 다 듣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그 시대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 유대인의 율법, 할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사도, 야할례가 필요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하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14장 19절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전에 나온 거죠. 여기서 보면 1절 후에 나중에 나오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과 이고년에 니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 내치, 시끄러 내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 앞에 성전 앞에 그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어나 키워서 키워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람이 안지뱅이가 걷게 하는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해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을 에르메스로 얘기하고 그런 신으로 얘기하고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해 도망가갖고 어떻게 어떻게 갔습니까? 이곤이 저 그, 더베로 가버렸죠. 자. 그렇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다음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의 그 성,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제자들의 을제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 머물러 있으라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겪어야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스티아와 밤비라를 거쳐서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이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차 전도행 때 얘기입니다. 이 전도행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왜냐면 천문이 뭐냐면 그, 어, 이쪽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살라미에서부터 바보로 가죠. 근데 바보에서 뭘 합니까? 비예수라는 그 마술사에 갔다가 그 회방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죠. 그로 인해서 노마청독 석오바울이 아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일차 전쟁 때 천절매가 바로 여기서 그 바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거러 갔죠. 버거러 갔더니 뭐예요? 아 마가가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안디옥에 갔죠. 안디옥의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은 성취를 이룬다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언이 왔더니 이방인들이 선동해서 두 사도 중에 위협을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위협을 가죠. 하 그러니까 루스타를 피하여고 여기서 안진병이를 고쳤고 바나바는 지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추앙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 무리가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온 유대인 무리들이 루스타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근데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성전 밖에다 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나갖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바나바와 함께 같이 어, 더베로 가죠 자, 더베가 가는 내용이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고니오노 갔다가 버시디아와 밤빌라 갔다가 버거에서 아딸리아에서부터 안되고 다시 돌아오죠. 그게 1차 전도행이었고 2차 전도행 때 뭐요? 예 루스트라에서 만들었던 제자를 데리고 같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차 전도행 가기 전에 벌써 1차 전도행에서 벌써 뭐예요? 이 디모데는 벌써 제자로서 벌써 양육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냐 바울의 더베로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족보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할머니가 여기서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너는 취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선교는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것은 내 외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 외저모 로이스와 윤희게 속에 있더라 그 믿음이 그 안에 믿음의 가정에서 넌 자라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 할머니, 아마 유대 남자와 결혼했던 로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로이스의 그 자녀가 유니계인데, 유니계는 헬라 사람과 결혼을 해갖고, 누굴 낳았어요? 디모델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목계 혈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혈통이, 목계 혈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인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으로 보기 때문에 할 일을 행한 거였습니다. 자, 디모데에서 1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 사람의 성품을 보면 뭐냐면, 주도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 항상 어, 지시했던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받아라. 그러니까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1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받아 지켜라고 이게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1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옷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켜라, 지켜라, 받아라고 항상 명령조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도적이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그, 대신 또, 또, 다른 얘기가 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 동역자 디모데하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파송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그 다음에 바울과의 신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파송을 시켰는데, 베살로니카에도 파송을 시켰습니다. 대설로니까그 교회에다가 그러면서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델을 파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랑하고 는사랑하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게 각처 각 교회에서 그를 가르치는 것을 생각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델에 가서도 너에게 갖다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가르친 것처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리포스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와 에베소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한 40, 걸어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걸리면 왕복, 왕복 어떻게 돼요? 80일 정도. 그러니까 세달 정도를 왔다 갔다 걸어서 갈수 있는 곳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힘든 상황을 갖다 상황을 갖다가, 그, 저, 마사장 갈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뭐요? 예 나하고 함께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고요. 1년 6개월 수고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아 알베스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 디모데가 항상 같이 있었고요.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 2차 전도행을 가고 예루살렘을 갔을 때 끝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3차 전도행을 가고 예루살렘을 갔을 때 그때 잠깐 비었다가 로마로 갔을 때는. 또 같이 있었던 항상 고난을 같이했다. 연단을 같이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나와, 나와 말 나의 복음을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나와 나의 일을 항상 같이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몸이 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도 약했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있 자주 나는 병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그리 교서는보도주를 어, 약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의 안에서 참아들이 된디모데그 다음에 후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아주 표현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세달 동안 걸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빌리보를 갔다 온디모데를 보면서 평가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니까? 아빌리뽀서는 그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처럼 너희, 너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빌리보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 것이 뭘까요? 결국 뭐냐면 영의 몸이 되었다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결국은 어 그 감옥에 가셨다고 갇혔다가 다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어그 우리 설에 보면 어, 사람들 이런 얘기가 이런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담의 여신을 저주하다가 디모데는 맞저 죽었다는 얘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의 목회자였죠. 감독이었죠. 그러다가 아담의 여신을 저주하다가 맞저 죽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서도 칭찬받는 자였다. 그 이름이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의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그 갈레디아 갈라디아 성의 그 루스트라 출신죠. 이 그냥 이고니온에서까그그 그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자 어,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고 바울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이었다. 그다음에 어머니는 믿음에 있는 유대인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란이었다. 그다음에 중요한 기고입니다. 믿음이 좋고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이 많은 자였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3, 그, 세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난 자였고, 몸이 약한 자였고, 약하였지만, 외운애왕 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디모대를 머물기 위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나? 자, 에베소의 뜻은 자 인내란 뜻입니다. 인내란 뜻.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소아시아 가장 큰 항구였다. 동양의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역시의 중심지로서, 아, 그, 소아시아 가장 큰항구였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항구가 에베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서의 문화의 그류지였고요 불와파에서 들어올 때는 아시아의 첫 관문이 바로 에베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서는 시리아인들, 그다음에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애굽 등등이 몰려 상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 식료품, 향료 뭐 고급 옷뭐 보석, 노예까지도 여기서 뭐 거래가 됐던 곳이 바로 었다고 그러니까 에베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로 인해서 뭐 은행,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수 업자뭐 법률과 예술과 뭐 철학적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내용이 뭐냐면 그다음에 로마 지역의 아시아서가 버가모에 어요 버가모에서,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변경되어 갖고 더 번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어 보통 여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사대 여기 보면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오과 더불어 사대 도시 중 하나였다 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오과 더불어 사대 그 그이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에 이에베소서는 뭐냐면 BC 1세기경 인구가 25만 명으로 수정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 그 한국의 그 수도권 그니까경기적을 경기를 빼놓고 경기 서울 경기를 빼놓고 나서 보면 지방의 도시가 보통 한 3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5만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그그그 그, 그, 그 국민, 백성들이 그 안에 도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당의 벌람으로 약1 0 k m 진흙의 항구를 덮어 기능이 상실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그두시가 가짜, 가자, 가자, 갑자기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땔감 떼감이 필요했고요. 목재가 필요했고 과도한 육류 소비가 됐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나친 방목, 사냥들을 그 필요하다 보니까 사냥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냥들을 풀어서 막 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 사냥들이 이 파란 풀들, 풀들이나 나무 이런 걸 모든 걸다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림이 훼손돼 갖고 결국은 비가 빗물에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해 갖고 결국은 홍수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 항구에 그이 뭐냐? 그그애 베소가 원래 있던 곳이 그 여기 그그 무저 그 토사가 흘러내려 갖고 산에서 나오는 토사가 흘러들어 갖고, 그 이이애 베소 항구를 막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 베소 항구가 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현재 그 에베소 항구가 나오는 흔적이 나오는데, 그게 10.2km 정도가 뒤로 내륙에서 이 내륙에서 발견,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토사들이 흘러내려갔고 여기서 10 10km 정도가 토사가 흘러내렸다 고 내려가서 결국 에베소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 그 항구로서 기능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아, 아, 아데미 신전 아르, 아데미 신전 있었는데 아데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또 다른 말로는 아데미 아데미스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전 안에 수천 명의 여사제와 노예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제들은 거의 그 창녀 창기라고 볼 수도 있었죠. 아그 아담 신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 이 파르테논 신전도 어마어마큰데 이거의 네배 정도 돼 갖고 우리 칠대 불가사의, 칠대 불가사의의 그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 피라미드 그다음에 바벨론 궁전,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뭐, 뭐 이런 1 일칠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항구로서, 이제 그 그것이 이제 그 항구로 기능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져 갖고, 아데민 신전에 오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이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숙박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숙박 시설이 늘어났고, 관객, 관광객들을 위한 위락 시설. 그래서 마술이 성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앱에소예요그 예, 다음에 성이었고그 다음에 아데미상을 팔아 갖고, 은 장색을 은 장색들이 그 아데미, 그 세공자들이 얘기 나왔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데메디로가 여기서 막그 그 폭동을 일으켰던 것들, 그아데미상 만드는 그 데메디로가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의 후원을 입은 창녀들이 기승을 부려서 여기는 뭐냐면 음행한 음행과 음행한 도시, 우상 숭배 도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치와 향. 물건들을 거래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자유도시면 음란한 도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데미상을 하면서 뭐냐면 여기 아데미상을 보면 자 보시면요 아데미상이 적가슴이 스물네 개라고 얘기합니다. 스물네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 풍요의 상징이었고, 성적인 어떤 풍요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성적으로서 풍요로의 상징이었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월에, 특히 5월에 아데미 그 축제일이 되면 여사제 24명이, 24명이 행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뒤를 갖다 자신의 고안을 바친 그 남자 사제들, 그래서 남자 사제들이 뒤를 쫓았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 도달하면, 고안을 갖다가 여신들에게 바친 그 암소, 송아지, 황소 24마리를 제물로 붙였던 그런 예식을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 아,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그, 바, 바로 그 아데, 아데미 앱에서는 아, 완전 히음란한 도시로 바뀌어졌다, 바꿔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AD 64년, 바울이 AD 64년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거기에서 그, 저 그, 그, 누구죠? 그,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오죠. 에베소 교회로요. 에베소로 모시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그 왔는데 도미티안 황자가 그 요한을 죽이려고 요만을 압생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죠. 그리고 도메티아노스 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 돌아와서 여기서 어,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나머지 사역자들은 뭐냐면 아벌로 디모데, 두기고, 부실라 아굴라, 요한 등이 있다고 사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사랑의 예보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첫사랑의 예보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냐면 그. 에베스 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스 교회의 사자계 편지하느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그교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에베스 교회입니다. 에베스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에베스 에서그 먼저 장점, 좋았던 점들을 쭉나열를 하시고 하시, 계시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먼저, 어, 그 다음에 책만을 하시죠. 그러면서 첫 장을 잃어버렸다고 책만 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사입니다 오른손에, 그니까 러 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니가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니가 수고하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 을 용납했다. 그리고 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도 너희가 다드러내고 그 그것을 쫓겨나 쫓아낸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책망한 것이 있다. 그런데 뭐냐면 그것은 그것 너의 첫, 처음 사랑을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난 다음에 말씀하신게 내가 너에게 희 가서 만약 그렇지 않냐 면 네가 회개하지 않냐 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그 회개하지 않냐 하면 하신 말씀이 왜 이럴까? 지옥은요.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졌다고 그냥 그냥 아난 죄졌으니까 아난 잘못해서 하고 그냥 자포저기하지 마시고 가라누자처럼 그 후회만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니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 간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주 아주 귀수임 받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청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첫장을 잃어버린 에베스 교회그선 아, 결국은 뭐냐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합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고 이기면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죽겠다. 넌 영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디모데서 1장 12절과 17절에서 말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아그런지만 도리어 국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회방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고, 회방자였고, 또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핍박자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포악하고 무리한 포행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스테판 집사도 돌을 때려 죽이는데 방관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지시했던 사람이 하나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런 걸 보면 나는 괴수다.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난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궁녀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이 얻는 자들에게 본이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무궁하도록 영원 지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서 자기의 간증,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주시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에게 내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늘의 핫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서 디모델서 1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서,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으로, 내준 것은 그들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 자, 디모데우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례에 관하여 그들의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느 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 후메네오가 나오죠. 후메 o n 는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믿음을 무너뜨리 h e one w 있습니여자여보서이면이이용이 있습니다. o 여기 보면 그 2장 1 7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 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인침이 있고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리에서떠나갈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후메에 오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거짓된 교리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때 착한 양심과 믿음 아까 이했던 그런 걸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후메 내용은 이단 적사지 가진 아 그것을 가리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헬라 책에서 사람의 영혼은 최고의 신이 시, 최고 영혼은 최고 신이 만들었고요, 몸은 최하위의 신이 만들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영혼이 몸, 몸,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는다는 것은 혼이 감옥 밖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다시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을려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간 곳에.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부활하셨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부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고 다시 감옥에 갇힌다고 누가요 훔메네가 그런 얘기를 한 거란 얘기죠. 그럼 산 얘기가 여기서 경관터라고 얘기하죠. 경관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경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교회,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섰으니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자녀들이 섰으니 성령께서 어떻게요 그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께서 자기의 말씀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와 하느님은 서로 아는 사이란 얘기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속속 속이다알수 있다는 거란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얼굴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아는 것처럼 정말 그냥, 그냥 친구처럼 이렇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속속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다. 깊은 사귐으로 만나고 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을 부는 자마다 불에서떠나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주와 주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은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된다면 세상의 끝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이니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리하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은 언제라고 했어요? 로스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로스 때와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블루, 결국 은 뭐냐면 불로 결국 불로 심판하지 않다 아, 물로 심판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불로 심판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 그 예수 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삶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뭐예요? 자, 깨끗하게 하려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하가 있습니다. 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우리가 사는 집에는 뭐가 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합,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거릇도 있고 작은 거도 있지만 가장 주의하게 쓰이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것이 귀히 쓰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깨끗해 한다는 것을 항상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바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 깨, 거룩해야. 구별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후메네오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메네오는 이단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차학에게 심취한 자였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이상의 미련을 못 버려서 다시 헬라 척으로 헬라 척 어떤 사상을 믿었던 사람으로 바뀐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바울을 음해했던 것, 자기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음해했던 사람, 예수님을 음해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지 않은 자, 결국 이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거 알렉산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은 아까 이단 사상을 가리킨 사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우스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은 뭐는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사장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사람 은 결국은 뭐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구리장색, 구리세공업자였다고 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세공업자, 구리세공업자 말고 또 비슷하게 우리 들었던 게 뭐가 있죠? 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24절에 보면, 대메드리오라는 그 폭동을 일으키죠. 은장색이 은으로 아,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으니,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던 사람, 니까 그러니까 은세공업자가 은장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니까, 러이 사람은 뭐예요? 금장색, 구, 구리장색이죠. 구리장색. 그래서 뭐냐면, 이, 이 모형을 만들면서 이사람의 풍족한 생활 했던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세금업자 또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에레미아에서 보면 이렇게, 은장의은장의 은장의 마다 문장에마다 자기의 조국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하니 그가 부업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아,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이 내용이 어디서 후, 후, 또, 드메드, 드메드레오가 그 하, 내용들 왜 폭동을 일깨 드메드레오가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가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똑같이 에레미아도 그 얘기를 벌써 어, 몇백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보면 미가 미가에 대해 사사에서 나오는 미가 집을 갖다 알 수가 있죠. 미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은0 0을 가져다가 은장세가에게 주어. 그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에게 돈을 은을 도로 줬더니 어머니가 그 은을 이백을 그은 이백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제사장을 별도로 자기 개인 제사장을 구하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오면서 그 제사장과 함께 은장색과 그 나머지 것을 다 갖고 가버리죠. 이게 바로 사색에서 나왔던 은장색이 게 나온 겁니다. 그럼 금장색은 있었을까? 금장색이 어디나냐면 네엠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매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장색이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추리국계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성막의 재료를 뭐냐면, 아, 금을 씁니다. 정금, 정금을 사용하죠. 그니까, 러그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돈이, 돈이 까나 있었던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재물을 많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그 이렇게 하죠. 보통 예수님이 그돈 많은 그 청, 부자 청년한테 와서 아, 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 율법 그 계명을 다잘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계명 다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네 재산의 소유를 팔아갖고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 못했죠. 똑같이 만약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냐면 어, 니네 소유를 팔아, 가난자들에게 한 나눠주라고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온전하고온전하고자격진데 아,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자들에게 한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은세업 구리 세공업자가 돈이 많으니까 너 팔아갖고 남, 남 나눠줘.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 했단 얘기죠. 그죠? 안했을 거라는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정하지 못한 부자 청년처럼 이 사람도 순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알렉산더가 아, 내가 해를 많이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어 결국은 마울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거든 바울이 어떤 그런 명예나 그런 걸 실추시켰고 해를 깨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죠. 자 어, 재물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아, 사업하기 하기 위해 위험,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모든 것은 사탄이 내어준 거된 것은 전부 다그 재물 때문에 만물신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니까 재물을 많이 갖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이 재물은 하나님 사업하는 데 써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볼수 있는 거죠. 그러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알렉산더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또 교회 그렇게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아나니와 사별처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어, 그,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게, 교회를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게 그들을 에베소서 쫓아내버리지 않았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그 둘은 부부였죠. 그죠? 그 부부인데, 그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팔아갖고서 어떻게 요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판걸 갖고 가서 이제, 베드로한테 주죠. 아, 이거, 좋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왜 감, 땅의 땅값을 왜 감췄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 나,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거기서 혼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장사, 보냈다, 장사 지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내녀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여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알렉산더 후배 네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왜쫓아내느냐 사탄을 내줬느냐? 사탄을 내준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인 사비라가 왔죠. 그랬더니 뭐냐면 물어볼 때 똑같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땅값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땅값은 이거밖에 없어. 아 아니요 잘못됐어요. 또 있어요라고 하지 않고 아 그밖에 없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찌 함께 꾀어서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고 얘기하면서 어떻게요? 해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곧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널 그다음에 매워갖고 갔다가 남편 옆에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웠다고 얘기하는데 이내용들입니다 자. 사, 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레위사람 왜냐하면 이게 그 다왜좀 그 남겨놓으면 어때요?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레위사람 아, 이름은 요셉이라 하고 사도들이 읽거라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 바나바가 우리가 얘기하는 바나바 께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나바 맞습니다 왜 구부로에 있죠 구부로의 사람 바나바였죠 그죠 마가의 그 삼촌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뭐냐면 자 내위사람 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위사람 네자 여러분 내위사람은 네 어떻게 돼요 내위사람은 네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그 사람이 밭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때 그 당시 이제 그그그 박스 그, 그, 그 로마나 시대 때 로마가 로마의 평화라고 있죠 팍스 로마의 시대 때는 로마의 지급의 계급들은 정말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지배계 그, 그 식민지 종들 거기에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어떤 착취와 폭력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았으면서 불교하고 이 사람들은 뭐야? 모든 걸다 나누고 그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보면 다 자기, 그, 어떤 것을 다 팔아서 나누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바나바가, 그, 팥을 팔아갖 사도들 앞에 가다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서로 나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조금 감췄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사교는 뭐라고 했냐면, 내소의 절반을 가난자에게 내주겠다고 했어요. 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냐면,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만큼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다 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갖다 놓고 하면서 자기가 감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여기도 이런 얘기예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거짓말하고 속였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냐면 자기의 진실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이 어떤 거였냐고 바라볼 수가 있었다던 얘기죠. 그러면 왜이 사람들이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 어떤 그런 야심이 있었지 않았겠냐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그 교회 내에서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세우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도저히 어, 다시 회귀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죽여 버리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 그 그렇게 갖고서 뭐냐면 자기 명예를 얻고 교회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재물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어면 내가 이렇게 살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가고 그 11조 잘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의신, 의인으로 삼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갖다 시험해 본 거죠. 탐욕은 어떻게 돼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저한대로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을 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교가 반만 내겠다? 그러면 반만 받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근데 마지막. 고로루세스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육,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탐심이었다라고 합니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위를 팔아 나눠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위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까 팍순호만하시 때, 그 당시 뭐예요? 그, 이, 집에 받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다 나눠졌고, 유무상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중에 가난 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내유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에 드시겠죠. 내유적적 사람은 어떻게? 요내유 사람은 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이 사람은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바시 뭐라고 했어요? 어, 이 밭을 팔아갖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 아니하겠으므로 내게, 에,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러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계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형제 중에 좀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냐면, 정말 이 공동체를 읽고 나갈 때,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냐면,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가난한 죄가 없고, 이렇게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이, 이, 이거, 사, 이 사도행전 44절, 45절, 32절, 35절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와 이거와 다른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팔아서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를 뺏어서 나눠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왜곡해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신명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니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자가 없으리라. 어떻게요? 이렇게 하면 너한테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목회자 중에 저희 동역 같이 목회자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어떻게 보면 그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갖고 어 어떤 그 필요한 친구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어 화를 내신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님의, 하느님,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왜 땅에서 받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소위를 팔더라도 결코 이렇게 힘들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 하느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죠.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그 돈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그 조그만 거 나가는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워서 내가 못먹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런다고 화가 나서 어그 말을 좀 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보아를 하늘에 싸워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 해일 끼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아간. 자, 아간은 뭐예요? 어, 그 여리고 성을 갔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리고 이난 다음에 아이 성을 아이 아이 성을 갔다가 다시 한번 갔는데 아이 성이 별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성 보니까 결국 누가요? 아간이 그 자기가 그 자기 사이살육을 위해서 자기가 감춰둔 거예요. 자 아간이 여호수에게 대답해요. 이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개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외투 한 벌, 은 이백 세겔, 그 다음에 금동리 하나를 갖다 가 내가 내 장막 속에다 감췄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아이성을 갖다 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것을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간을 잡고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낙이와 양들과 장막에 그의 모든 속한 것들을 이끌고 아골골자를 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간 혼자였던 로만혼자 이익을 위해서 했던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아들, 딸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는 식솔, 그 다음에 소, 양, 다 모든 걸다 불태워갖고 돌로 맞아갖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은 세상과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래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기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만먼신을 우상으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느냐삽비라는 뭘까요? 허영심이 많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교회의 권력을 사려고 했던 분부들이었고요그다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보여주는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었고, 잔머리를 너무 많이 썼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하는사람 보겠습니다. 요셉 바나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내놓은 요셉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내위 네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했던 욕심 만원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었고요. 삶의 방향을 회개하고 180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바나바가 성인의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70인, 사도 12명 중에 한 사람을 줌에도 불구하고 1 12, 2람에 끼지 못하고 결국은 70인 그 제자에 들어갔던 사람 중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귀한 사람이었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냐, 정말 뭐예요?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대옥에서 바울 같이 동역했던 사람.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간을 보겠습니다. 가족의, 안락, 가족의 안락을 위해서 공동체 해를 끼친 사람, 가족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해를 끼친 사람,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사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많은 그, 그 뭐랄까요,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익과 가족만 생각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 해가 되는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고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가족까이 해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알렉산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탐한 자였죠. 구리세공업자였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자였고 복금을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린 자였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유익해서 바울에게 음해한 자였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 교활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거죠. 자, 티모드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티모드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뭐예요?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능력 갖고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착한 양심은 결국 영적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 우리가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아까 아나니와 삿비라처럼 그런 흑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을한테 이기기 위해서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영적 무기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